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 주변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에겐 난또 마음이 잘안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나도 알고 있고요 오히려 착한하고 인정은 하면서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쉽사리 안 간다고요 그러면서 나는요 또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요 또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은 혹시 연애에서 행운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나요?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객관적으로 나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느 날 집안도 좋고요. 예쁘고 잘생기고 성격마저 좋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나타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죠.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상상을 누구라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. 너무 과대망상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볼까요? 내 주변에도 요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예쁜 여자, 잘생긴 남자, 거기다 스펙도 좋고요. 경제력까지 갖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가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죠.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겸손하지 않거든요. 내 주변에도요.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 아까 있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은요. 내가 생각하는 스펙이나 외모 그런 조건들에 많이 부족하거든요. 내가 상상하고 탐내하던 사람들의 기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요.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래서 내 기준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착한 마음을 전해와도 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지만 결국 나는 안 받아 줄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난 일단 겸손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모두는 요 나와 함께 갈 사람에 대한 상상을 해보잖아요.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상대에 비해서 내가 조금 아까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그 상대를 수용해 주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고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실증이 나면 또 쉽게 그 사람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상상하던 내가 꿈에 그리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나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상당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면요 우리는 참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.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대를 열심히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. 마치 내가 행운아라도된 것처럼 그렇게 좋아라 한단 말이죠. 이런 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요 내가 부러워질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게 행운이라는 게 문제죠. 행운이라는 것은 요내 노력에 비해서 더큰 것을 얻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운이라고 표현되는 거지만 부정적으로 말해본다면 요행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죠 나를 좋아라 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만날 때 분명 내가 아까웠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꿈꾸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인연 같고요 운명 같아요 그리고 둘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요 나를 죽자 사자 쫓아다니던 그 사람은 요 나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은 자기가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둘이 인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? 아마 그 사람은요 나하고 평생 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 사람 실증 나면 그냥 떠날 거잖아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떠날 마음이 있는 거 아니신가요?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에 그리던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분명 나는 행운하고요 우리는 인연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평생 같이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나에게서 떠날 거예요 나에게 실증이 나면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둘의 관계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 기대예요 나를 죽자사자 쫓아다니던 그 사람의 바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연애를 하시면서 행운을 바라고 계신가요? 행운을 꿈꾸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행운을 쫓아다니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 행운을 잡았다고 라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 정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절대 아플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누구를 만나는데도 거리낌이 없겠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목표는 가지시되 요행을 바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요 나부터 그 목표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 우리는 매번 누군가를 만나길 고대하면서 사실은 행운이라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